안녕하세요. 이거 치킨이요. 우리 치킨 시켜먹고, 이게 남아가지고, 요거 이제 뭐, 치킨 넣고, 뭐, 밥하고 뭐가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. 마요네즈 넣고. 이게 뻑뻑하니까 좀 잘게, 잘게 이렇게 찢어가지고. 여기도 마요네즈 넣어요? 마요네즈 넣을 거야. 앞에다 딱 뿌려서 뼈는 넣으면 안 돼. 먹을 때, 발라먹기 힘들어. 음. 뼈다기만 남았어요. <웃음> 음. 중불로 이게 이건 여기 기름 있으니까 살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주면 돼요. 다 볶아졌네. <웃음> 다 볶았어. 이 정도래요. 이제 좀 볶아서 이제 따로요 부숴놓고 양송이 버섯을요 좀 넣어줄 거예요. 양 양파. 이건 양배추 조금 넣어줄 거예요. 예. 이거는 좀 살짝 한번 희쳐줘야 돼. 그래서 희쳐갖고 올게. 물만 한번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. 중불에서 볶아주세요. 이 청주예요.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. 30분 정도. 간장. 올리고당이에요 얼리가랑 한 수저 조금 안 되게 넣고 마늘, 마늘 참기름 됐어. <놀람> <놀람> 게란가이 김치를 넣을 거예요. 다져 놨어요. 잘게 썰어서 이렇게 뜯어먹는 게 낫겠죠? 야뭘 야, 그래, 음식을 해먹으려면 뭐 이것도 안 복잡해 그냥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약한줌 먹이면 그게 제일 간단하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익었어요 불 끄고 한번 보겠어요 아 이게 이제 우리 밥이요 해놓은 건데요 이게 잡곡밥이에요 하얀 밥이면 깨끗하고 좋은데 뭐 잡곡밥 먹어야지 짜아어 이게 이게 3인분 <웃음>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스크륨블인가? 스크륨블? 스크럼블 나는 몰라 이름은 나도 몰라 난 이름이 어려우면 몰라 접시가 너무 적다 음. 접시가 조금 적어버리네 엎어버려 어디서 엎어? 니 음. 네 머리에도 엎어볼까? 하나하나 <웃음> 하나, 하나 <웃음> 언제 올리고 있어? <웃음> 맨날 엎는 것밖에 몰라 너는 이렇게 넣고 자, 섞어서 먹는 거야 어? 음. 국물도 조금 이렇게 밥하고 말아서 얘는 맛을 한번 봐야겠다 다된 거예요? 응, 음, 깨만 뿌리면 돼 얘는 봄동에다가딱 먹어야겠는데 봄동 음, 봄동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는 네? 뭐를 하냐 그러면 마요네즈로 싹싹 뿌려본다니까 마요네즈로 그거 하, 하트 할까? 하트? 응 음. <웃음> 뿌리는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<웃음> 내 맘대로 뿌리는 거야 너 이제 이거 게 너 맛있게 먹겠다. 야, 이거 맛있어요. 이 여기에 계란에 김치가 들어가서 느끼하지가 않아. 이렇게 뭐나 이름 이거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그냥 뭐 김치 뭐 마요네즈 뭐 뭐라 그러는데 모르겠네요.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 치킨밥. 이거 비벼야 되는 비벼야 되는 건가 떠서 비비나? 이렇게 먹어 떠서 먹뭐 이렇게 떠으면서 먹어 같이 섞어갖고 이거도 우에 건 같이 이렇게 치킨하고 섞어가지고 와 이게 카메라를 고정해둘 걸뭔 고생이야 이게 <웃음> 음 맛있다 맛있어 한 손으로 찌개 먹어 덤 먹여주는 걸 받아 먹을 걸 그랬나 보다 음 여기 떨어졌다 어 맛있는데 나 두고 싶어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봄똥 겉절이에요. 음 맛있지. 음맛있 어, 좋네. 응. 음. 맛보다가 아버지 빼고 다다 먹었는데. <웃음> 이거 삼인용인데야 그만 먹어. <웃음> 아 봄똥이 맛있네. <웃음> 아, 맛있네. 맛있네. 아유 우리 아들 그냥 한 손으로 카메라지고 한 손으로 밥먹으려 힘드네. <웃음> 음.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요. <웃음> 먹는 고생이다. 아, 이게 봄똥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무튼 맛있습니다.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. 계속 찍으면 다 먹을 것 같아서. <웃음> 아니야, 넣고 두 손으로 먹어, 편하게. 아, 맛있다. 아, 근데 이게, 이게 진짜 맛있다. 음.